이까 리을이 많으니까, 약간 저그 그, 비태진한 선배님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유진제 커플 커플은 브랜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맞아. 이런 거 밖에 못합니다. <웃음> 네. 이런 거 밖에 못해요. 죄송해요. 네. 오늘은 여성 가방 계급도를 준비했습니다. 오호! 평소에 빼기 관심 많으신가요?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슈슈슈 맞출수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그렇게 맞추면 재미 없으니까 빙고를 조금 시켜볼까 싶기도 하고 저 진짜 저 시키면 은 촬영 안 끝나요. 아니, 나는 이제 짬밥이 생겼어. 제가 원래 브랜드 알못인데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난 이제 알아. 맨첫 번째가 에르메스. 에르메스 버킨백이죠버킨백이 에르메스가 버킨백을 어떻게 파냐면요 잘안 팔아준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색상도 잘못 구는데요 뭐 속설로는 뭐 등급이 있다고 하는데 뭐몇개 많이 샀다고 해서 많이 주는 건또 아니라고 다아니 하더라고요 음... 생각보다 그렇진 않대요 운이 좋으면 구할 수 있대요 그리고 에르메스는 굉장히 콧대가 높은 브랜드예요 최근에 신세계백화점에서 패스트 트랙인가? 그런 제도를 하나를 마련했어요. 백화점 가면 샤넬 구체 다줄 서느라 바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얼마 이상을 구매한 사람들은 줄을 안 쓰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신세계 백화점에서 마련했는데 거기에 불참하겠다, 나는 그걸 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한 브랜드가 딱두 개. 에르메스 샤넬. 그래서 그두 개가 굉장히 콧대가 높은 브랜드. 에르메스는 주황색이 약간 조금 대표되는 색깔입니색깔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에르메스 포장하는 그 박스 같은 거 있잖아. 음, 음. 그것도 다저 주황색이거든? 루이비통 설명 안 할게요. 네 다음 건 해보죠 다음 건 약간 좀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붉은스럼하죠? 전 이건 알수 있어요 어. 왜냐? 신발에도 이런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어. 정답! 디올! 아! 정답! <웃음> 너무 쉽죠? 디올? 설명 안 할게요 너무 많이 아시는 분 그쵸? 수, 솔직히 여기서 설명할 게 있나? 아, 그 다음에 뭐 샤넬 있죠? 많이 봤어요 이백은 많이 본것 같아요 루이비통이랑 샤넬이 둘다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아들들이 결혼을 응. 하고 나서 어머님한테 백을 응. 하나씩 이렇게 선물해주는 그런, 응. 그런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고 샤넬에 대한 속설이 있어요 이때까지 남은 삶 중에 오늘이 제일 싸다는 게 적용되는 브랜드 중 하나 계속 올려요 매년 요즘 초고가 명품들은 가격을 올리는 데 경쟁이 되어 있어요 모이 낫? 모이 낫? 이건 모이 낫? 이거 아니에요? 유진님 성대분사 아니에요 이거? 한번 해주세요. 이게 뭐야? <웃음> 그죠? 이게 뭐야아의 유진의 송대무사에 따오는 브랜드가 뭐예요? 모이 나. 근데 되게 세련됐어요. 응. 색깔 이 색깔이 소라색이죠 어, 난 예쁜 것 같아. 그 그렇죠? 이거 예뻐, 예뻐. 응. 구찌. 너무 흔하죠. 이 홀스빗이라고 하지 않나 이거? 신발에도 붙여놨고 여기 가방에도 많이 붙여서 출시를 한다. 구찌가 옛날에는 브랜드 이미지가 이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요즘 그냥 뭐 디자이너 바뀌고 디자인 예뻐지고 하면서 그냥 브랜드 가치 떡상. 구찌 제품 있어요? 네. 진짜 살면서 한 번쯤은 정말. 한번 사볼까 해가지고 큰맘 먹고 샀던 게 구찌예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한번 쳐봐요. 이거 뭘까요? 뭔가 열쇠고리 같은 게 달려있네요. 일단 모르겠는데 아 끌자 말려줘 맞출 것같아생 생로랑 <웃음> 입생로랑 궁금한 거 있어 생로랑이랑 입생로랑이랑 다른 거예요? 아. 원래 입생로랑이었는데 이제 나눠지면서 생로랑으로 했다고 그럼 그 다른 브랜드는 입이야? 어? 아닙니다? 아니 입생 <웃음> 그래도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딱 봐도? 약간 이 열쇠고리 같은 게 너무 포인트네요. 맞아. 자, 프라다! 약간 신발 주머니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쫄수 있는 느낌의 에, 그런 느낌이네요. 약간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것도. 프라다가 테스트 호보백이라는게 유행하면서 대박이 났어요. 그다 알고 계시는 이렇게 천으로 된그 가방. 저건 모르겠어요. 저건 진짜 모르겠어요. 자세히 봐도 돼요? 보고도 돼요? 떻시 보고 싶다고? 아무 것도 없는데? 너 이거 알아? 어, 어. 이걸 보고 안다고? 어. 디자인만 보고 아는 거야? 명품들마다 자기들의 시그니처 모양의 가방이 있어요. 음. 그 가방에 명칭도 다 있고 그래서 그걸 보고 대충 아는 거죠. 여섯 글자예요. 여섯 글자라고? 모태가 베네타 조카! 에이! 모태가 베네타 아, 아. <웃음> 한바이 돌자 안녕. <웃음> 좋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보테가 베네타. 약간 아르헨티나 느낌이에요 브랜드가. 보테가 베네타. 그러 이런 느낌이죠. M 싸어 같은 거네요. M으로 한번 추정해 봅시다. MCM. <웃음> 엠페럴 충무공. 엠페럴 킹갓 총무공 약간 이런 느낌인가이거 뭐겠어요? 지방시 이 위치에 이 새끼 뭐가 있겠어요? 지방시 말고 없지 어, 나 처음 봐요 지방시 지방시를 처음 봤다고? 이거 글씨? 네. 아 진짜? 아, 고급스러워요 너무 보라 요즘에 너무 잘 팔리는 색깔이죠? 저는 아까 이게 지방시잖아요 아. 전 지방시라는 단어를 처음 봐갖고 기부된 시? <웃음> 이렇게 읽었어요 이 노래 가사에 많이 나오죠? 지방시 맞죠? 지오 지방시라는 래퍼 있잖아요. 음. 자, 그 다음 거가 약간 좀무늬가 특이해요. 약간 리을처럼 보이네요. 야, 이거 너무 쉽다. 그냥 누가 봐도 보이는데? 지방시 발렌시아가 고야드랑 비슷하다는 이 친구. 뭔지 아시겠어요, 혹시? 아, 나 이거다! 라고 적혀 있어요, 가방에. 이거? 아, 그거! 자, 이게 리을이 많은데, 이걸 약간 조금 에스제 원어 의 둘이서 라라라 이느낌도 되고요. 그러니까 리을이 많으니까 약간 그, 그, 비태진한 선배님의 <목소리>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해요라 <웃음> 펜디라고 들어봤어요. 아, 당연히 그러죠. 아, 그래요? 네. 누가 봐도 나 펜디예요 하고 FFF 돼있잖아. <웃음> 이거 펜디죠. 펜디. 펜디 모노그램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f 를 멀쩡히 써놓고 거꾸로 이렇게 해서 지고수 있는 거군요. 펜디, 남성들은 잘 몰라요. 어, 진짜요? 팬디. 남성 브랜드 잘 없지 않나요, 펜디? 그래서 펜디하면 뭐야 물어볼 수도 있어요. 뭐뭐야, 이거? 몰라요. 저는 여기 라인 지방시, 펜디, 발렌시아가 고야드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면 지방시 누가 선물 줄게 너뭐 할래 하면 지방시 달라고 할 거예요. 음. <웃음> 고야드가 남자 가방, 남자 지갑 이런 데서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느낌이라서 여성분들은 그렇게 썩 선호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봐봐 샤넬이랑 고야드 한번 봐봐. 러블 러블리 하는 느낌인데 반짝반짝한 아, 반짝반짝 느낌인데 체인 달려 있고 어, 고야드는 음. 뭔가 반짝은 아니잖아. 어. <웃음> 저는 이제 그 쇼미더머니에서 슈퍼비님이랑 아. 루피님이랑 이제 그디스베티트를 하는데 이제 너 없지 고야드. 아직은 못싸 아직은 못싸 아직은 못싸예 그래서 안는 겁니다 얘는 뭘까요? 가려져 있는 얘나 많이 봤는데 버버리랑 페르가모 옆에 있다 약간 핑크핑크한 거예요 되게 다른 거에 비하면 네, 이런 라인을 좀 많이 썼네요 언뜻 보면 티팟 같기도 해요 뭘까요? 과연 셀린느 아 셀린느 그래 셀린느도 브랜드 이미지 괜찮죠 남자들 잘 모르는 그건 맞아요 아 근데 남성분들 반팔티 많이 입고 다녀요 셀린느 남자들 중에서는 관심 있는 사람만 아는 브랜드 음. 여성분들은 셀린느 옷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잘못 입으면 약간 어 클라인 이렇게 입을 수 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셀린에 어, 셀린에 이러면 무시당합니다 여러분 셀린느. 셀린느 셀린느 저만의 편견일 수 있는데 셀린느가 되게 깔끔한 느낌이잖아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교수님들이 셀린느를 되게 많이 들고 다니더라고 야 너가 그 <웃음> 말하니까 학교 선생님! 교수님이 어. 들만한 약간 그런 어. 디자인의 색감인데? 바른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수님들,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이 셀린을 되게 많이 들고 다니더라고 버버리 다 아시죠? 저거 가방 진짜 이쁘더라고요 실제로 캔버스 봤는데 캔버스백이죠? 어. 150만 원 정도 해요 바바리맨이라고 많이 불렸죠? 바람, 바람. 이버토로 페레가 뭐 가죽 유명한 브랜드예요. 벨트로 많이 찰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핑크핑크예요. 완전 약간 좀 얇은 천소재의 느낌인 것 같은데 약간 우리가 사우 나갔다 오면 손가락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아 그쵸. 네, 손가락 쭈글쭈글해지는 느낌이에요. 수분을 한껏 머금은 정답. 아 워터밤 네글자입니다 워터베스 <웃음> 워터 워터 촉촉. 왜 <웃음> 이렇게 <웃음> 이런, 이런 느낌 아니야? 뭐? 어? 칙칙촉촉? <웃음> 아 이거 유명한데? 이거 되게 유명한데? 이는 뭐겠어요 미우미우 미우미우는 이 디자인 엄청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얘도 뭐, 남자들 모름? 모르면 간첩이에요 아 반한첩이네 그럼 남자들은? 어우 음. 아, 주먹으로 <웃음> 해보시네 진짜 아. <웃음> 미우미 진짜 잘 모르시더라고요 야, 저도 잘 몰랐어요 난 이거 백화점에 있는 거 보고 무슨 이상한 귀여운 브랜드가 있었네 싶었는데 가격보니까 존말 비쌌 아 저도 귀엽, 어? 귀, 귀엽다 귀엽 앙증맞다 생각해서 뭔가 주주님한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브랜드 미우미 너무 좋아요 완전 제 스타일이거든요 <웃음> 남자분들은 절대 들고 다니지 않는 스타일인데 절대 안 들고 다니죠 약간 멀리서 보면 그거 같아 대걸레 밑에 깐 대걸레 아니 그 핑크색 대걸레 아? <웃음> 느낌이야 미우미우랑 이제 발렌티노. 찡 박혀있는 가방이 저 발렌티노에. 발렌티노는 약간 이름은 들어봤어요. 발렌티노. 진짜? 저거 좋은 것 같아요. 위험할 때 그냥 탁 치면 잖아요 와. 가방으로. <웃음> 포신통 네. 가방으로 추천드립니다. 검은색이 예쁘더라고. 발렌타인 때 선물하면 가장 좋은 백인가요? 아 발렌티노? 아니면 뭐뭐 약간 뭐 좀티내노뭐 명품인 좀티내노아뭐 발렌티 내놓? 약간 어, 뭐 뭐, 발렌티노 해대는 느낌인가요? 이제 클로에랑 로아베. 어? 로아베? 왜 배가 들어가? 비가 없는데? 그 우리나라 발음이 아니라 거기 발음이라서 그래요. 아 그래요? 클로에는 아 유명해요. 철레 아니야 철. 클 <웃음> 클로에.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 철로 철로 철로에. 이렇게 읽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해해요. 저도 그렇게 읽었었거든요. 끌로에는 향수가. 끌로에는 왜 소, 쟁기, 그 뭐야, 소, 코에 거는냐 걸어놨네? 코 두래요?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가방은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향수만 좋아해요. 향수도 있어요? 향수, 끌로에 향수 정말 좋아요 아, 럭키 끌로에? 이거밖에 <웃음> 어, 약간 많이 맞는데 코치겠죠? 제 생각에는 살짝 더 미티 아닌가. 클로에보다는. 5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치 가방. 코치가 면세점이나 뭐 미국 여행 가서 되게 많이 사오죠? 그런 데서 사면 은꽤 저렴하거든요. 특별한 날이 아니라 그냥 엄마 하나 가방 하나 사주고 싶을 때 코치 가방 무난하게 좋아요.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아. I'm Metro City. 여러분 그 메이플스토리에서 도적을 전진하는 데, 전직하는 데는 예, 커닝시티고요. 짜가 엄청 많잖아요. 마산 지자산가 가니까 이거 2만 원에 팔던데? 하나 사오지 그랬어요. 마테로 시작한 걸로. 미트로시티한 30만 원, 40만 원 하지 않나요? 근데 이것도 한번 갔다면서요 아직도 안 갔나요? <웃음> 죄송합니다 여러분 장난인 거 아시죠? 저도 메트로시티 정말 좋아해요 안 좋아하잖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아, 로고에 뭔가 기린처럼 이렇게 서 있네요 H인가? 정답 휴먼이죠 헤라 헤라 미었네 너무 왔어 메트로시티랑 어? 마이클 코어스랑 같이 있는데 아헤지스인가요 어, 맞아 로고가 헤지스. 헤지스인데헤지스네요헤지스는 무슨 나라 브랜드? 한국 그렇죠 한국 중에 어디? 삼성? <웃음> 비슷해요. 뭐요? LG? 애지? 그렇지. l g 예요딱 네.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 20만 원대로 무난해요. 엄마 선물 주기 좋은. 아기들은 하기스 매직 팬츠를 껴요. 근데 어른들은 하기스 가방이나 패딩을 많이 사요.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기스와 헤지스. 네,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진짜로. 이건 처음 봐요. 빈폴. 한국 상품인가요? 빈폴이라고 적혀있네요 빈폴. 왜 이거는 한국말로 적혀져 있어요? 빈폴이 최근에 한번 디자인을 바꿨어요. 로고도 지금 바뀌어져 있잖아. 디자인이랑 로고를 최근에 한번 되게 많이 바꿨어요. 아, 좀안 팔려서 바꿨나 봐. 저안 팔릴 것 같은데요? <웃음> 아, 장난이에요. <웃음> 근데 요즘 빈폴 가니까 너무 아기자기하더라고요, 제품들이. 빈폴은 무, 어느 나라 브랜드? 한국 브랜드. 그렇지, 어디? 서울. 아니 말했어 네가 방금 LG 삼성 그렇지 삼성 가격대도 살짝 낮췄어요 빔폴이 예전에는 어른들이 좋아했던 그런 느낌의 브랜드라면 요즘 바뀐 디자인들은 이제 젊은층에 맞게 그래서 괜찮더라고 최근에는 되게 괜찮더라고 옆에 뭐겠어요? 난 모르겠어요 분홍 분홍하네요 어, 굉장히 소녀 소녀한 느낌이에요 고양이 어 캣츠 골든 티켓 그거겠지 러브 러브캣이겠지 러브캣 러 러브캣 어, 어, 어. 러브캣 러브캣 러브 러브캣! 네. 자, 러브캣! It's the love cat! No 우와! Not, not, not, 야, 너이춤 너 알아? No. 오, 야! 야. 잠시, 잠시. 너무 창피하다. 야. 뭐 하는 거야, 이게? 야, 굉장히 나의 취향 저격이었어 <웃음> 러브캣이 가격대가 상당히 좀 저렴한 편이잖아요, 여기 있는 브랜드 중에서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들고 다녔던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랩. 랩은 뭐 명품은 아닌데 저런 저가형 가방들 중에서 의외로 디자인이 괜찮아. 나도 랩을 가방을 사겠다고 생각하고 간 적은 없는데 둘러보다보면 오, 가방도 괜찮네 이러고 알고 딱. 보니까 랩. 저왜 이렇게 막 낮아요? 랩 싸서요. 예쁜데? 예뻐서 들고 다니는 거죠. 디자인을 선호하면 은 랩에서 싸면 정말 가성비 있게 잘 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가성비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웃음> 근데 한 20년 찰건 가성비 있어. 우리요? 1년에 40만 원. 저거 살 바에는 월세를 <웃음> 어, 월세를 더 내는 게 낫지 않나. 나 여자친구한테 이정도 가격 가방 줄수 있다 하면 가격대로 말해봐. 대충 어. 찍어줄게, 그러면. 한. 1 5 0 말해. 어, 그러면 뭐 적당히 좀 할인 받고 뭐 면세 좀가고 해서는 요까지는 되겠는데 요까지? 여기는 어. 안 되고 요까지? 여 어, 그 위에는 안 되고 어 거기 밑에는 되겠는데 아무거나 사서 들고 다니세요 능력 되면은 세상에는 많은 가방들이 있고요 그냥 디자인 보고 그냥 선물해주는 마음이 가장 예쁘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선물할 수 있으니까 그 마음이 가장 예뻐 보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떤 걸 매든 명품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내 눈치 보고 있네 <웃음> <끝은 좋아지>. <웃음> 끝! 안녕! <웃음> <웃음>